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PBO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무려 2년 전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PBO 설정하는 방법. 근데 그게 지금 젠2, 젠3에는 맞지 않는 영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젠이나 젠플러스 기반으로 영상을 찍어뒀는데, 그 당시만 해도 AMD가 PBO에 대해서 홍보는 했지만, 크게 다, 가다듬어 주지 못해가지고, 어, 보드 제조사 별로 막 설정 방법이 다르거나, 아니면 전력 관리 기술을 켜면은 오히려 PBO 클럭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기준을 만들었던 영상을 2년 지, 지난 지금에도 검색해서 여러분 젠2나 젠3에 종용에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젠2나 젠3는 MD가 확실하게 PBO를 밀어주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기술을 가다듬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관리 기술을 켜놔야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PBO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PBO 설정 방법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새로 찍습니다 어, 기가바이트나 에즈락은 다음번에 찍어드리고 오늘은 MSI와 ASUS 메인보드 PBO 설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 알려주기 전에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한테 꼭 먼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스킵하지 마세요 이 이론 부분 넘기면 후회할겁니다 PBO가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PBO 뭐 높은 부하, 낮은 부하 그리고 중간 부하에 따라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유리함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거 설명 한번 드리고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PBO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어야 돼 전력, 수율, 온도 세 가지 균형점에서 자동으로 오버클럭하는 게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 드라이브라는 PBO 기능이에요. 뭐 이거 용어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니까 그냥 PBO. PBO는 전력은 메인보드가 담당합니다. 전력이 충분히 주어지고 그리고 내 CPU 뽑기 운이 좋아가지고 수율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거기에다가 온도도 잘 잡아줘야 어 최대한 높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셋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은 제대로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쿨러 막 기본 쿨러 쓰고 이러면 PBO한 넣는 게 의미가 없어 거의 어 보드도 그 a 5유0 같은 거 쓰면 전력 제한이 안 풀리기 때문에 PBO를 켜도 설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어 성능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뽑기 운이 나쁘다. 그러면은, 피뷰, 켜봤자, 아, 켰는 건안 켰는 건 차이가 없는 경우 종종 있어요. 요세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가끔 가다 온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온도는, 이거 나무 익히도 그렇게 적혀있던데, 뭐, 50도 정도까지는, 그, 피뷰를 어, 정말 잘 터지게 해주는 거고, 80도부터는 문제가 생긴다근데 그게 아니라, 피뷰는 실질적으로 영하로 내려가면 또더 높게 터져요. 그니까, 러 낮으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게 터집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온도 실질적으로 90도 정도까지도 온도를 높이면서 피비어가 터는게볼 수가 있어요. 부하가 높아지면. 그래서 뭐 온도는 그냥 최대한 낮추면 낮출수록 유리하다. 쿨러 좋은 거 쓰면 쓸수록 내가 수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클럭을 더 높여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그런 온도 숫자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냉 클러 쓰는데도 오히려 온도가 높아야 하신 분인데 그건 여러분이 피비어를 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두번째 PBO 오토는 전력 제한 해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PBO가 동작중입니다. PBO가 오토로 되어있으면 PBO가 꺼진게 아니에요. 켜져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이 전력에서 있잖아요. 기본 설정으로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TDC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은아 아, TDC가 참 EDC EDC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은 거기가 여러분 5600 쓰실때는 90A 정도로 제약이 걸려있고요 그리고 5900같은거 쓰면 140A로 제약이 걸립니다 이런식으로 보드의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전력 제약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MSI 보드고 지금 리얼벤치로 좀 고부하를 주니까 EDC나 TDC 그리고 PPT 세가지가 제약이 걸렸죠 그나마 TDC는 덜한데 EDC는 100% 쓰고있고 PPT도 100% 쓰고있어요 142W, 140A w 이것 때문에 클럭을 더 올리지 못합니다 클럭은 4.45 정도까지 터지죠 그럼 PBO를 키면 어떻게 될까요? PBO를 ENABLE로 전력제한을 해제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위에는 전력제한 해제가 되지 않은 PBO고 밑에는 ENABLE를 바꾸면 전력제한 해제가 된 PBO인건데 PBO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높을 경우 효과가 있는데 잘 봐요. PBO를 켜면 이렇게 바뀝니다. 200이죠. 아까 몇이었어요? 기억나요? 140이었죠. 200까지 틀렸어요. 어, PBT하고 TDC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뭐 빨간데까지안 올라가죠. 아, 참고로 전력 소비량은 볼 필요 없어요. 근데 클럭을 보니까 아까보다 얼마 올랐어요? 음, 기억나시는 분 있겠지만 0.075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오르지는 않는데 분명히 클럭이 0.1 조금 안되게 0.07로 올라왔습니다 한 단계 움직일 때마다 0.025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세 단계가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죠 온도도 그만큼 더올랐고요 떼어놓고 보면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여튼 이따가 다 합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피비어 매뉴얼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거 유튜브에서도 알려주신는분좀 있고 인터넷 찾아보면 좀 있는데 저게 수율이 좋은 CPU 쓸 때는 이상 증상이 없어요 어, 아수스 보드는 0부터 200까지 조절이 되고 그리고 MSI 보드는 0부터 500까지 조절이 됩니다 보통 200 정도 더 넣으라고 하는데 이게, 이게 PBO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PBO는 보증 범위 안에서 동작을 합니다 PBO 켰다고 오류 뜨는 경우는 바이오스가 문제 있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그건 보통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PBO 그 항목을 이용한 수동오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BO가 4.6까지 터지는데 거기에 플러스 200주면은 4.8까지 터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4.8은 수율이 떨어지면은 버티지 못하는 정도의 클락일 수 있어요 심지어 5 0 0씩줘서 5.1까지 터지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거 보고 야 저렇게 하면 PBO가 잘 터진 거라서 따라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동 오버클럭이라서 부하가 낮을 경우에 효과있고 고부하시 오히려 오토값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다가 수율이 낮은 CPU의 경우 적절히 오프셋 전압 추가를 안해주면 혹은 이 전압을 추가해줘도 못 버텨서 블루스크린 뜨거나 검은 화면이 뜨거나 아니면 그냥 꺼짐 증상이 생길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 놓고 꼭 CPU 탓을 하거나 뭐 보드 탓을 하거나 이러더라고 자기가 수동으로 설정했는 기억 못하고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의사항을 인지하고 요거는 좀더 이제 고수용 고수용 스킬이라 생각하고 따라하셔야 돼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전압선 댈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거 말고 위에 두 개에 대해서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1, 2, 3번 1, 2, 3, 4번 일단 다 확인했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릴게요 PBO 오토 상태에서는 이렇게 EDC, TDC가 제약이 걸렸다 그래서 클럭이 덜 올라간다 클럭이 쭉쭉 떨어지잖아요 맞죠? 근데 PBO를 사용으로 바꾸니까 이거 지금 리얼벤치 킨거거든요 리얼벤치 키면은 이런식으로 내도 지금 EDC가 제약이 걸리긴 했는데 140에서 200까지는 풀려는 상태잖아요 조금 더 많은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클럭이 올라가요 올라갔죠? 그냥 봐도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0.06은 올라갔어요. 두 스텝 반 정도 올라갔네요. 온도도 10도 정도. 이클럭이 올라간 만큼 상응하는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왜 전력이 60안 펴나? 더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여러분이 PBO를 플러스 500으로 줬을 때 영상 찍은 건데, 얘는 고부하를 주면은 요거 세 번째 건 따로 보여줄게요. 부하를 높게 주면 이렇게 돼요. 지금 EDC하고 TDC가 충분히 풀려있는데 오히려 클럭이 내려갔죠. 피크 스피드가 4.3입니다. 4.35 어디 이거 뭐 제약관리는 게 하나도 없어. PPT, EDC, TDC가 다 풀려있는데.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적용이 된대요? 내가 500준데 500터진게안 보이는데요? 부활을 주니까. 부활을안줄 때만 저게 동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설정 넣을때 전체 부하에서도 저렇게 5점 몇씩 터지면은 바로 불수가 뜰 거거든. 그러니까 나름 피뷰어가 똑똑하게 동작하는 거야. 모든 코어를 5.0까지 내가 500을 줬는데, 그거 맞춰서 터지면은 꺼질 것 같으니까, 한개 코어만 갈구는 저부하시에만. 저부하시에만 아까 5점 몇 터지는 거 있죠? 보이시죠? 딴거 슬립, 슬립, 슬립, 슬립, 슬립. 코어가 다 쉬고 있잖아. 쉬고 있는데, 단한개 코어만. 갈굴 때, 여기에 자원을 몰빵해서, 5.3까지 터지게 주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을 거야. 피뷰어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플러스 200, 500 주는 거는 아주 저부하! 일때만 피뷰 효과가 있다. 좀 부하가 높아진다. 만약에 CPU를 막 70%, 80% 쓰게 된다. 전력 소비량이 100 이상 막 넘어간다. 100W 이상. 그러면 얘는 오히려 오토값보다 못합니다. 고부하시에는 성능이 떨어져요. 단순히 그냥 인터넷 창 열고 닫고 할때 이럴 때만 높게 터진 거볼수 있는 거예요. 어, PBO Enable 어떤 건가요? 이거는 부하가 적당히 높아지면은 오토보다는 전력 제한 해제가 되 있어서 전력을 더 넣어주기 때문에 성능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인코딩 렌더링을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은 고사양 게임 하, 하고,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하고 5600을 썼을 때 이때는 켜주면 좋습니다 5900 정도 되면 고사양 게임 한다 하더라도 CPU를 50% 이상 잘안 써요 혹은 뭐 게임 방송할 때 그러면 CPU를 녹화하거나 아니면 송출용을 사용하면 은 부하가 높아지겠죠 이럴 때는 하면 좋아요 근데 아까 키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온도가 올라가죠 심지어 이거 부하가 안 걸릴 때 온도도 올라간 상태로 바뀌거든요 전력제한 해제가 되면 그러면은 간단한 게임 할때 있죠. 그냥 그냥 일반적 게임 할때 5,800x 이상 이 경우에는 피뷰를 안 키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CPU가 어차피 전력 소비량이 그리 크지 않고 어 피뷰를 키면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니까 피뷰를 안킨 상태에서 온도를 오히려 잡고 어, 얘가 부하가 안 심하니까 전력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더 높게 부스트가 터진다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게임만 즐기시는 유저는 PBO 오토로 두고 레모버만 하고 쓰시는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PBO 켰는게 좋냐 아니면 안 켰는게 좋냐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 맨 밑에 있는 뭐 200, 500 주는거는 어지하면 하지 마세요 어, 동작 보증도 못할 뿐더러 부하가 높아지면 효과도 없다 어, 딸랑 싱글코어 터질 때나 이렇게 높게 터진거 볼수 있다 자 아, 길게 여러분 설명을 들으셨, 어요 이제는, 어,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피비를 적용이 되는지 이해는 하셨죠? 바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아수스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수스 기본 피비오 방법입니다. 자, 일단, 컴퓨터 키자마자 딜렉트 키를 연타를 해주세요. 막 연타하다 보면은 로고가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터프 B550 보드 사용했습니다 어, 딜렉트기 연타해서 바이오스에 들어가주세요 바이오스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지 모드로 돼 있어요 이지 모드에서 F7번 구석에 음, 있어요 어드밴스 모드라고 요거를 누든지 아니면 은 원래 마우스가 늦게 움직이니까 불편하거든요 네, 키보드로 F7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은 어드밴스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 화면이 뜰거예요 메인 메뉴에서는 선택게 없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주세요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고 키보드로 화살표 키 눌러서 옮기셔도 돼요 그래서 AI 트위커로 바꿔주세요 AI 트위커쳐첫 화면은 이건데 쭉쭉 밑으로 좀 내려야 돼요 내리다 보면은 방금 전에 무슨 항목이 나왔죠?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라는 PBO 이게 줄임말로 PBO거든요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엔터 누르면은 이 항목이 떠요 네개가딱 뜨는데 스케일 곱하기 10으로 바꾸신 분 종종 있는데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프리시즌 부스터 오버드라이브라고 적혀있는 이 항목만 자엔터 누르면 은 이렇게 네가지가 뜹니다. 오토, 디세이블, 인네이블매뉴얼이 있는데 이네이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주세요. esc 누르면 나와지거든요. 바꾸고는 뒤에 어, 그리고 쭉쭉쭉 조금 더 내려가 봐요. 아까 위에 PBO 여기서 서, 설정 봤잖아요.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쭉쭉 내려봐요. 내리다 보면은, 바꿀 게 없어요. <웃음> 이거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어드밴스를 가주세요. <웃음> 아, 찍으놓고 나도 이제 먹었네 어드밴스를 가서, 이거 CPU 컨피그레이션을 들어가주셔야 됩니다. 이 항목이 두 번째에 있을 텐데, 저거 눌러주시면은, PSS 서포트라는 게 있어요. PSS 서포트가 쿨앤이어트 cool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에이블로 되어있을까요? 사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그래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아수스 보드는 근데 혹시나 본인이 껐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디스에이블 되어있거나 오토로 되어있으면 인에이블로 바꿔주세요 쿨카는 전력관리 기술 중에 하나로 어, 과한 부하가 없을 때 클럭을 낮추는 기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저 밑에 amd 뭐 적혀 있는거 있죠 pbs 있고 amd 오버클럭킹 있고 밑에 보면 cbs 가 있을거에요 amd cbs 들어가주세요 amd cbs 에서 글로벌 시스이스 컨트롤 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지 냐 하면은 부하가 높지 않을 때 그러니까 컴퓨터가 유효상태에 가까울 때는 전압을 낮춰서 전기를 아끼는 그 기술을 얘기, 얘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켜두면 좋아요 오토값이 켜져있는 보드가 대부분인데 간혹 오토인데도 꺼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기가바이트 보드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구바이오스일 때 이거를 보통은 그냥 오토로 둬도 되는데 혹시 뭐르니까 찝찝하니까 이네이블로 바꿔주세요 참고로 요거는 왜 바꾸냐면 은 옛날에는 이게 있으면 은 오히려 p b o 에그 전압이 출렁출렁이면서 조금 더 늦게 터지고 막 불편함을 깼었어요 반응이 늦었는데 요새는 젠투 오면서 안디에버터는 피벗 어 터트릴 때그 피벗 어 클랙이 갑자기 팍 뛰잖아요 이때 빠르게 전압이 따라가려면 은이 C스테이지 컨트롤을 켜둬야 된답니다 그래서 전력을 좀더 유기적으로 같이 맞춰서 컨트롤할 수 있게 켜둬야 된다고 하네요 예, 엔지니어가 얘기한거예요자그 다음은 이제 세이브하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세이브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어, 신수형님 CPPC 이것도 켜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CPPC가 사실 코어마다 수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더 수율이 좋은 코어에다가 자원을 몰아주면서 약간 더 빠릿함 혹은 그 부하가 심한 코어가 좀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할당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윈도우하고 유기적으로 그 동작을 해야 되는데 가끔 문제가 생겨요 이거 나는 그냥 오토로 들어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몇몇 게임이나 몇몇 프로그램에서 이게 지금 나머지 코어가 놀고 있는데 그 수율 좋은 코에 너무 자원이 몰빵이 돼서 그 혼자 막 90%에 갈구고 <웃음>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분배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스케줄이 그래서 이거 아직 오류가 좀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오토로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네이블로 바꿨을 때 이득 보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기재가 정확하게 동작할 때나 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잘 동작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오토로 뜨는걸 추천드리고 이거 말고도 뭐 하나 더 있어요 ppc 인가 있는데 이게 어떤거냐면은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절전상태 조절이 그... 안 이루어지는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레벨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 절전상태로 꺼질 때 전기를 더 많이 아낄 수 있게 절전상태가 돼있을때 아, 꺼지는게 아니고 전기를 좀더 아낄 수 있게 아끼는 그런 세이빙하는 기능인데 이게 아시아피 그러면 응답이 조금 느려 지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뭐 키냐 끄냐 뭐 제로로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오토로 두셔도 일반적인서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이유가 있는데 어 게임 같은거 하면은 꾸준히 비슷한 부하를 주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안출렁해요 그래서 요거를 꺼두셔도 별로 체감이 안될거고 진짜 여러분 벤치를 했을때도 저거 키나 끼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복잡함을 줄이겠습니다 어 ppc나 아니면은 CPP 아, CPPC는 손대지 마세요. 넘어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실차 사용하는데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피 o 설정 정말 간단하죠. 글로벌 시스테이츠 그리고 크랭 카이어트. 이거 두개 켜져 있는 것만 확인하고 그리고 뭐다? 피비 n 인에이블만 해 주면 끝이다.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 주면 끝이에요. 내가 영상 안 찍고 있던 것도 너무 쉬우니까 한번 해줄게 있나 싶어서. 자, 그 다음은 MSI 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SI 꺼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딜레트 키를 열심히 누르면은, 이 화면에 들어가는데, 어, 얘도 e a 모드로 되 있으면, e 지 모드로 돼 있으면, 있으면 f 7번을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시고, 그리고 OC 쪽으로, 아니다, 세팅부터가 OC 맞겠지? OC 쪽으로 가주세요. OC 쪽으로 가주면은, 어드밴스드 CPU 컴피기레이션이 있는데, 여기 꾹 눌러서 들어가면은 AMD 오버클럭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있습니까? PSS 서포트 있죠. PSS 서포트가 뭐다? 크랭크라이어트다. 요거 오토, 오토도 보통 켜져 있습니다. 오토 도덕테나 집집하신 분은 인에이블로 바꿔 달라. 바꿔놓고, 거기에 AMD 오버클럭킹을 들어가면은 마주, 마찬가지로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요것도 뭐다? 이네이블로 바꾸면 된다. 어뭐 에코 모드는 전기를 아끼는 모드고요. 그리고 밑에 뭐 어드밴스나 이런 거 눌러가지고 수동으로 여러분 설정할 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의미 없어요. <웃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피어만 이네이블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 PSS 서포트도 이네이블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두 번째 항목 있죠. AMD 훨씬 편하죠. ASUS보다 찾기가. AMD CBS. ASUS도 아까 CBS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어요? 여기서 보시아피 글로벌 C 스테이츠 항목이 있으니까 이 네이블로 바꾸어라. 그럼 끝. 다한 거예요. 여기도 뭐 C PPC나 그리고 PPC나 이건 순대지 않을게요. 아까 내가 왜 안된다고 했는지 아수스 쪽에 설명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보시고 오시면 될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게 끝입니다 설정 방법 에이, 이게 영상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웃음> 너무 쉬우니까 뭐 <웃음> 굳이 영상이 필요한가 싶어서요 참고로 수동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아수스 수동이거든요 수동은 아까 프리시즌 부스터 오브 드라이브에서 여러분이 매뉴얼로 바꾸면 은 이렇게 PPT, TDC, EDC를 어 내가 수동으로 기입할 수 있어요 이거 300까지만 풀어도 5950까지 커버 다 되니까 뭐300 아니면 400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밑에 스케일 내려가서 매뉴얼로 바꾸고 10으로 바꾸고 10으로 바꾸면 지속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 CPU 부스트 클럭 오버드라이, 오버라이드 드돼 있는 거 이거 200 주면 은 200이 더 터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하가 낮을 때만 동작을 하고 부하가 높으면은 오히려 클럭이 뒤로 가니까 저는 저 항목을 쓰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저거는 그냥 단순히 마우스 클릭 딸딸딸딸 인터넷 누를 때, 그, 러니까코 하나밖에 안쓸 때, 그럴 때나 막 높게 터진 거고, 오, 피오가 여기까지 터지구나, 이런 용도로 그냥 능력이용으로 쓰는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저렇게 여러분이 수동으로 설정해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토고, 오토는 고부하시 4.5까지 버텨요. 어, 피 o 온 어, 4.525까지 버텼죠 0.25도 터지죠 EDC 풀리면서 그리고 p 여러분 수동으로 200줬어 그러니까 클럭이 고부하가 되니까 오히려 내려가죠 내려가면 내려가 피비 o 200주는게 그리 좋은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부하가 낮을 때만 높게 터진 거볼수 있어요 그리고 피비 o 도또 보드 좀 고급진 거 쓰면 이렇게 똑같이 피비 o 거든요 두번째 네번 네번째가 100정도 더, 더 터질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0.1클릭이 더 터지는거죠 그래서 고급보드 쓰라는 얘기를 종종 하도, 하고, 하기도 도 하고 합니다 왜냐면 고급보드 쓰면 기본전압이 좀 낮게 잡혀가지고 온도가 착해서 피 b 가더 높게 터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다가 EDC 에, 자동으로 피 b o 켰을 때전력자 해제치도 달라지죠 이거는 190인데 얘는 200이잖아요 아, 참고로 네번째 화면의 보드는 임팩트고 두번째 화면의 보드는 B550 터프입니다 자, 피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실 거고, 어느 사람들이 피뷰를 쓰면 좋은지, 어, 자기의 사용 타입에 따라서 맞춰가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어, 영상에 혹시 아쉬운 점이 있거나 궁금 사항이 있으면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어, 에즐하고 기가바이트도 조만간 올려드릴게요 그럼 도망갑니다 여러분 빠이빠이